일단은 크립토닷컴을 계속 저가 보고 있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주 예, 스테이킹하면서 세게 물려 있죠 <웃음> 스테이킹하면서 3분의 1 토막이 나 버렸어요 어, 아무래도 그 스테이킹 이자율 변경 공시 이후에 조금 많이 떨어지는 폭이 좀 심상치가 않았죠 어, 그래서 지금은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원래 200원 요때 이제 제가 크립토닷 컴체인을 시아로 토큰을 만 개, 예, 1만 개, 예, 1만 개 스테킹 이 해놓고 카드 발급을 받으려다가 예, 이때 카드발 한국에서 카드 재발급 막히고 예, 이자율 변경 공시 나서 떨어지고 그렇뭐 어, 거래소도 다운되고 하면서 좀 악재가 많이 뭐 많이 남면서 가격 하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음... 뭐 일단은 스테킹 했던 금액 자체가 뭐한 200만원 정도? 네, 200만원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어. 그러면서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60원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60원 네,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차트 한번 보려고요 크리프트닷컴 일단은 예전만큼 되게 좋은 움직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시아로 토큰 자제가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이자율 자체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연 이자율이 16%였죠 16%였다 보니까 막 스테이킹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무조건 매수세가 계속 붙었는데 카드 발급도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자율도 조금 바뀌면서 예, 일단은 가격적인 좀큰 하락을 맞이한 상황인데 차트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기술적 반등은 예, 요 정도 요 정도 됐으면 한 번쯤은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렇죠. 기술적 반등을 해서 지금은 두번 정도는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씩 준요 채널에서 지금은 가격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네, 제차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크립터닷컴.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채널 안에서 갇혀져 있는 모습인데 네, 이런 식으로 우 하향하고 있는 채널에서는 하나, 둘, 셋, 네, 세번 정도 찍고 채널을 상방 이탈하는 움직임이 네, 기, 기술 분석 이론상 3 드라이브 패턴이죠. 그래서 네, 기술 분석 이론상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크리터더컴은 6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자리다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60원 60원 60원 포인트 60원 아, 그래서 뭐 스테이킹 이자율은 좀 낮아져서 메리, 메리트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어쨌든 크리토닷컴 체인을 스테이킹을 해야 되고 그 스테이킹 해야 되는 물량 자체가 기준이 다 바뀌었죠 5천개인가 바뀌었어요 만개에서 그래서 카드 발급을 위해서 좀 스테이킹을 미리 해보시려는 분들은 60원 가격을 좀 지켜보셔라 네, 그래서 6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은요 채널 안에서의 움직임을 이어져서 어, 다시 한번 좀 좋은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